잘 뽑히지를 않을 정도로 벌써 원래 있던 뿌리들은 이렇게 길게 있죠. 어. 아 여기 보면 하얗게 새 뿌리가 지금 짧은 뿌리들이 나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간 중간에 흙들이 있어요? 중간에 20cm를 띄웁니다. 네. 왜 띄우느냐? 이거 왜 띄워요? <웃음> 지금처럼 이렇게 그 비닐 피복하고 난 다음에 바로 흙을 올려도 지금 벌써 물을 한번 주고 나니까 다 굳어있죠? 네. 야, 여기가 모종토였었는데. 네. 싹 지금 모종을 다 떠가지고 와가지고. 네. 깨끗합니다 <웃음> 예. 이제 시집 다 보냈습니다 이제 <웃음> 기분이 어떠세요? 시집을 딱 보내니까 올해 날씨가 워낙 또 비가 안 오고 해서 가물 나서 밭 장만하고 딱 심고 물 주고 음. 하니까 양파가 엄청 올해는 잘될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음. 듭니다 <웃음> 슈퍼는 직감적으로 양파 노세가 예. 잘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 야, 이제 여기는 뭐할 겁니까? 여기도 이제 장만해서 심어야 됩니다 아 여기도 다시? 네 그럼 여기 다시 그 로타리 치고? 네 로타리 치고 두둑 만들어서? 아, 두둑만 비닐 씌우고 해서 이제 비료 어. 뿌리고 해서 심어야 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이제 <웃음> 이 자리만 남았습니다 이제 모종터만 남았습니다 아, 그럼 여기는 또 어떻게 또 받자만 할 겁니까? 미생물 유박 넣고 s m 팜 넣고 로타리 쳐가지고 비닐 씌워가지고 음. 이제 장마에서 또 똑같이 심어야죠 또 미생물 유박이 들어간다는 거 그죠? 어... 이제 퇴비는 안 들어가고? 퇴비는 퇴비장을 저희가 그냥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아 <웃음> 퇴비를 더이상 모으지를 않습니다 소농부 앞에 이제 농사에는 퇴비가 없다는 라 얘기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끔 몇 년에 한번 정도 완전 진짜 그 미생물 유박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완전 부숙된 퇴비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음... 아, 그만큼 양이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부숙이 안된 퇴비를 사용할 바에는 제가... 미생물 유박을 사용을 하고 퇴비장에서 이렇게 한번더 부숙을 오랫동안 시켜서 정확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부숙 안된 퇴비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미생물 유박 사용하시는 게 농사가 훨씬 더잘 됩니다 축사에서 바로 가져와서 살포해서생똥을 뿌려서 작물을 심어버리니까 농사가 아예 안 됩니다 데... 마늘 자체가 양파가 죽은 땅을 파보면 밑에 그냥 퇴비 덩어리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퇴비 퇴비 위에 양파가 심겨져 있으니까 양파가... 가스 때문에 살 수가 없겠죠 뿌리 활착이 될 수가 없겠죠. 아 그렇죠. 예 그러면 군데군데 폭탄 맞은 것처럼 이렇게 작물들이 죽는 겁니다. 이게. 야참이 퇴비와의 전쟁. 예. 예. 어렵고도 힘든 농사의 <웃음> 어려운 길입니다. 노는 중가 일주일이 된 겁니까? 네 예, 이제 처음 심은 적거는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어. 하면 이제. 어, 새 뿌리가 나서 한참 이렇게 뽑고 있을 겁니다. 어. 고수이네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잘 뽑히지를 않을 정도로 벌써. 원래 있던 뿌리들은 이렇게 길게 있죠? 어. 어, 여기 보면 하얗게 새 뿌리가 지금 짧은 뿌리들이 나와 있죠? 네. 벌써 이렇게 그땅 냄새를 맡고 있는 겁니다. 벌써 뿌리를 어. 박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짧지만 지금 벌써 일주일 만에 네. 올라온 뿌리 네. 이 뿌리가 음, 길게 음, 멀리 음, 뻗어서 음, 자리를 잡아야 음, 겨울에 음. 얼어 죽지는 않습니다 일주일 만에 뿌리가 잘 되고 있네요 네 오. 심자마자 바로 돌아서서 물을 주시게 되면 그 땅이 다져지면서 양파에 있는 양분들이 뿌리로 모든 양분들을 이동시키면서 뿌리를 최대한 빨리 박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도 살려고. 어, 그래서 네. 이 물을 바르고는다는게그말이군 네. 이틀 정도면 안주도 어떻까요 많이 시들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바로 일어설지는 않습니다. 어. 활착이 지금 날씨가 하루하루 자꾸 자꾸 추워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 어,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새뿌리가 나서 땅냄새를 맡고 여기 지금 한 1cm 정도 2cm 정도 이렇게 나왔죠 요 네. 뿌리들이 쫙 뻗어서 한뼘 정도 네. 자랄때 자르면 이제 겨울을 견딜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요렇게 조금 나온 상태에서 갑자기 영하 날씨로 급격하게 날씨가 온도가 떨어지, 떨어지게 되면 겨울에 얼어 죽을 확률이 또 많습니다 중간중간 흙들이 있어요? 어 겨울 날때 여기 낙동강 옆이고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붑니다 겨울에 네. 바람 많이 부는 날은 막 이렇게 펄럭입니다 네. 그러다보면 한겨울에 그이 순들이 조금 마르거든요 네. 짧은 모종들이 비닐 속으로 들어가면 봄에 비닐 안으로 파고 들어가겠죠 네. 바깥 날씨보다 안 날씨가 더 좋기 때문에 비닐 속에 들어가 있으면 성장을 훨씬 더 잘합니다 음. 근데 나중에 봄돼서 이렇게 뽑아내야 됩니다 바깥으로 그러려면 인건비도 많이 들겠죠? 네. 중간에 20cm 를 띄웁니다 네. 왜 띄우느냐? 왜 띄워요? <웃음> 지금처럼 이렇게 그비닐 피복하고 난 다음에 바로 흙을 올려도 지금 벌써 물을 한번 주고 나니까 다 굳어있죠? 네. 바람이 불어도 펄럭이질 않습니다 한 1m 50이나 한 2m 정도에 한삽씩 이렇게 놔주면 어. 바람이 펄럭이지를 않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중간에 이제 배를 가를 때도 비닐을 벗기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수분 공급을 많이 시켜 줘야 될때 4월 한 중순이 넘어서서 어 양파가 비대가 될때 중간을 한번 찢어 주게 되면 음. 물이 들어가서 고랑에 있는 이두 줄은 바깥쪽까지 뿌리가 뻗어 있으니까 물을 잘 먹겠죠 네. 양파가 굵어지면 이 구멍을 다 막아 버립니다 음. 그러면 여기를 한번 찢어 줍니다 이제 양파 마늘 그 다음에 이제 감자 수확할 때 이제 감자 그 순을 쳐내고 난 다음에 감자 수, 비닐 중간에도 찢어도 되고 뭐 마늘 양파 감자 비닐 피복해 놓은 모든 작물을 다 이렇게 비닐 벗기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찢어 주시면 물도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비닐 수거할 때 작업 능률도 훨씬 올릴 수있고요 앞에는 뾰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비닐 밑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비닐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 부분에서 찢어지겠죠? 비닐을 잰다고 째보라고 지었습니다, 이러면. 여기 이제 찢어주게 되면은, 여기 마른 땅에도 요 사이로 물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 요 사이로? 네, 바깥쪽 두 골은 뿌리가 이제 놀골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기 있는 바깥쪽에 고랑이 있는 물을 빨지만, 여기두포이여기두 폭이는 이제 그 물이 잘안 안 들어가거든요 땅 속에 어. 이렇게 한번 찢어 주시게 되면은 물 관리 하시기가 훨씬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수분을 골고루 흡수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음. 다 균일한 사이즈의 마늘을 생산하실 수가 있죠 짭으로 음. 찢어줍니다 그러면 비가 온다든지 쿨러로 물을 졸, 돌렸을 때 두둑 안쪽까지 수분 공급이 또잘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비닐을 벗겨낼 때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음. 1m 7 0이거든요 비닐 폭이 네. 그러면 전체를 다 벗기려면 힘이 듭니다 네. 남자들도 힘이 듭니다 네. 근데 중간에 한번 갈라놓으면 양쪽에서 비닐 벗기기가 엄청 수월해집니다 음. 물도 잘 들어가고 비닐 벗기기도 좋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흙도 놔서 나중에 봄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 양파가 비닐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막아줄 수도 있고요 양파들 이제 뿌리 밝은을 할수 있게끔 이제 밝은제를 사용하셔도 되고 뭐 수용성 인산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들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 조직 세포를 조금 더 단단하게 해놓으면 겨울에 말라 들어가는 게좀 덜하겠죠? 그러면 뭐또 칼슘이라든지 규산 같은 걸 사용하셔서 어좀 튼튼하게 겨울을 날수 있게끔 지금 질소 성분을 많이 줘서 이 순을 많이 키워놔봐야. 한겨울에 한파가 오기 시작하면 은 순이 다 말라들어 갑니다. 음. 너무 우짤하게 되면 그 뿌리를 깊게 박아서 어봄 되고 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뿌리가 멀리 뻗어 있을수록 땅속에 있는 양분을 많이 빨아 올리겠죠 음. 예, 그렇게 해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Here we go.